내가 애들을 쳐다봐 아무 말 안하고 쳐다만보면 어떤 말인지 봐야겠다 뱃소리뱃소리 내가 쳐다만봐도 난리 <웃음> 뭐야? <웃음> 아, 어디가? 이거 꽁찌는 꽁지랑만 안컷해야겠다 아무 말 안하고 야 꽁찌 쳐다만봐 볼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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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았어? <웃음> 아이 깜짝이야 야 반칙 깜짝 놀래키는 거 반칙 눈싸움 하는데 <웃음> 엄마가 사랑한다 고 그런 거야, 눈빛으로. 알지? 근데 엄마가 눈빛으로 사랑해 그런 거 알지? 따뜻한테 <밧대한 태포도> 해볼까? 아로 피했어. 날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거. 저게 뭐야 백설이는 내눈 보자마자 기겁해서 도망가고 꾼띠는 꿈티, 화내고 타투는 바로 날 외면했어